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여러분 하기 싫은 일 있으신가요? <웃음>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어, 하기 싫은 일은요. 계속 미루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설거지. 네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놓으면 가끔씩 저녁에 신랑이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일부러 안 했지? 이래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주거든요. 그럼 속으로 저는 아싸 이러죠. <웃음> 하기 싫은 일은 자꾸만 미루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너무 미루다 보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제가 설거지 얘기하니까 바로 상상이 되실 거예요. 바로 먹은 거 치웠으면 설거지거리가 얼마 안 나올 텐데 계속 미루다 보면은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이틀에 한번 설거지를 한대요 야 진짜? 이랬는데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이틀에 한번 꼴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미루다 보면 진짜 이만큼 쌓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더 하기가 싫어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요 그 일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출간했잖아요 그 책을 출간한다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책을 쓰는데 책을 출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정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엄두가 안 나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엄두가 안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도와줘서 혹은 뭐 출판사를 내본 뭐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저 교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재를 쓰는 과정 자체도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먼저 아 지금 당장 필요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 였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수업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다시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업한 내용의 녹음본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갖고 있어요 다시 들어보지도 않아 <웃음> 근데 갖고 있어요 그냥 킵해 놓는 거죠 그렇게 자료를 우선 모으는 과정 이거는 나에게 그렇게 큰 어려운 숙제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자료가 이만큼 쌓이겠죠 그리고 다음 학생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자료를 열어보게 돼요. 아이 학생이랑은 뭘 했었지? 아 그래 이 학생은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이 학생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뭔가 계속 필요한 자료는 열어보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압축이 되고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내용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만 모아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진짜 많이 쌓이는 일들,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일들, 하기 싫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별거 아닌 거를 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하, 너무 하기 싫어요.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 <웃음> 이럴 땐 진짜 공부하기 싫거든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해낼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걸 너무 잘 해내고 싶어서 그거를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는 뭘 하시는 거냐면 진짜 별거 아닌 거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한다고 이게 달라지지 않을 걸 알지만 요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뭘 하냐면 그냥 커피 한잔 사서 책상에 앉는 것부터 합니다 커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커피를 한잔 사서 책상에 앉으면 뭐 일을 하건 안 하건 어쨌든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왜냐면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서 꺼내질 못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내가 그냥 입 밖으로 꺼내기 제일 쉬운 말을 생각하는 것처럼 제일 쉬운 일부터 별거 아닌 거지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집이 전세인지 자간지 월세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웃음> 그래서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방법은요 할수 있을 것 같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기 싫어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나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가로막을 때 그래도 이건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나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걸 끝내고 나면 그 다음 게 보여요 아주 작은 거지만 그 다음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내고 나면 그 다음 거 아주 작은 게 보여요 그럼 그걸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만큼 쌓여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하기 싫고 계속해서 미뤄두게 되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찍을 때 가끔씩 진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좀 살이 많이 쪘는데 이 살이 많이 쪄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약간 귀찮고 좀 싫어졌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려고 그러니까 약간 귀찮은 거예요. 어, 화장해야 되네. 원래 화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화장도 귀찮고 오늘 또 일어났는데 너무 졸려. 그래 눈이 잘안 떠져요, 지금. 그래서 눈이 잘안 떠지니까 카메라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 <웃음> 이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카메라 앞에 서려면 약간 허리도 펴고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귀찮아 다 귀찮아서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씻고 나갈 거고 어차피 옷 입고 나갈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깔끔한 거 챙겨서 입고 약간 시간 남으면 화장하면 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을 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예전에 미리 뽑아놨었어요 주제 뽑는 거는 쉽잖아요 그냥 아뭐 할까? 그냥 쭉 적어놔요 오늘 안 찍더라도 아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러면서 막 써놓은 다음에 그날 안 찍고 오늘 찍는 거예요 어제 뭐 했냐면 그 내가 막 써놓은 리스트 중에서 아 진짜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 주제를 가지고 그냥 막 적어요 주저리 주저리 그 다음에 그 내용의 그 핵심 포인트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카메라를 켠 거죠. 이렇게 모든 일에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처음부터 짠 하고 끝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마무리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거창해 보이는 그런 말들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별거 아닌 스토리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